자, 이번 시간은 이전에 만들었던 예제를 좀더 개선해서 이전 예제는 사용자의 명단만 있었는데 비밀번호까지 관리하는 것까지 만들어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있는 이 배열에는 값이 이렇게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사용자의 이름과 비밀번호를 여기다가 넣을 필요가 있거든요.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1111 222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, 이것도 불편하단 말이죠. 그러면 이제 저는 뭘 꿈꾸고 있냐면 이 각각의 값으로 또 다른 배열을 넣는 거예요. 자, 요거 이렇게 제가 주석처리를 해놨고요. 카피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자, 저는 유저스라고 하는 걸 바꿔서 배열 안에 또 다른 배열이 들어가는 걸 만들고 싶어요. 그럼 저렇게 괄호를 두번 하면은 이전에는 이 유저스의 각각의 원소의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이었는데 이렇게 처리를 하시게 되면은 유저스는 유저스의 원소가 배열이고 그 각각의 배열의 뭐랄까? 원소의 값은 스트링인 데이터인 거예요. 아, 이 말이 설명이 너무 힘드네. 자, 해 볼까요? 이렇게 중괄호 중괄호 이렇게 일단 닫고요. 그리고 중괄호해서 첫번째는 e 고 o 두번째는 1111 이렇게, 컴마 진혁 2222 컴마 유빈 3333 컴마 이렇게 해서 어, 각각의 원소가 배열이고 그 배열의 값이 스트링인 데이터를 만든 거예요. 아시겠어요? 자, 그러면 제가 이제 입력된 값은 input id고 이제 패스워드도 입력을 받아야겠죠? 그럼 요거를 pass라고 하는 이름을 담고 두 번째 값을 비밀번호를 받을 겁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설정으로 들어가서 이전에 했던 설정, egoing이라는 저것의 입력 값으로는 올바른 비밀번호를 줄 거예요. 라이트 right. 올바르다. 그리고 이 사람은 자, 저장했고요. 자, 리체라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에요. 롱 아이디. ID. 없는 아이디인 거죠. 자, 그리고 어플라이 하고요. 그다음에 요거를 제가 또 복사해서 이번엔 유빈 유빈은 패스워드가 333인데 제가 일부러 틀린 패스워드를 입력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제가 각각의 실행에 대해서 이름을 주고요 그리고 일단은 끕시다 자, 그러면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입력이 될 것이고요 자, 여기에서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우리한테 뭔가 이상하다고 하죠? 왜냐면 users i는 뭘까요? 여기 있는 배열이에요 근데 그 배열을 지금 우리가 current id에 담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한다? 배열이고 current 라고 하는 것에 담아요 그 다음에 current 는 각각의 유저에 대한 배열이니까 이렇게 0을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돼요? 요만큼이 뭐와 같다? 요거와 같다. 그래서 입력된 id의 값과 각각의 원소의 첫 번째 자리인 id의 값을 비교하는 코드인 겁니다. 자, 그렇게 하고요. 다음에 요거 한칸 띄워서 좀 보기 좋게 요렇게, 요렇게 만들고요. and id만 체크하면 안 되죠? 비밀번호도 체크해야 될거 아니에요? 자 그래서 요거는 두번째 자리와 그리고 input한 p a s s 가 같다면 둘다 같다면 로그인을 시켜주는 거죠. 자, 한번 해볼까요? 여기 보니까 뭔가 제가 잘못했나봐요. 여기 세미콜론을 빠뜨렸습니다 자, 그리고 저장하고요. run c o n f u r a t i o n 으로 들어가서 일단은 성공적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. run 했을 때 하이마스터가 떴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실패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볼게요. 그럼 하이 마스터가 뜨네요. 왜 그런가를 살펴봤더니 아규먼트를 제가 안 바꿨어요. 아이고, 여러분들 헷갈리겠다.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자, 어플라이하고런을 하면 후아유가 뜹니다. 그리고 그런 사용자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를 볼까요? 이렇게 리체를 실행을 시켜보면 역시나 후하요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버거로 브레이크 포인트 걸어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정도 프로그램만 돼도 상당히 복잡한 프로그램이고 이걸, 이 정도를 짤수 있으면 상당한 실력이 올라오신 거예요. 예.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 한번 잘 한번 음미해보시면서 보고도 짜보고 그리고 안 보고도 짜보고 시간도 단축해 보고 하면서 수련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우리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어요. 자, 우리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? 불리언 데이터 타입, 비교연산자 그리고 논리연산자를 배웠고요. 또 조건문 그리고 반복문 그리고 배열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만으로도 충분히 혁명적입니다. 더 많은 것을 공부하기 전에 지금까지 배운 것을 충분히 내면화하는 시간을 가져주세요. 이 지식들이 충분히 자기 것이 되면 더 많은 것을 공부할 타이밍을 스스로 할수 있을 것입니다.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하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